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50대인가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살이면 딱 절반 산 거예요. 아직도 살아온 것만큼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공장님께서 알려주신 인생 후반전을 꾸준하게 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좋지? 다니쌤! 여러분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몇살 정도가 생각나세요? 퇴직. 60. 보통 이제 정년 퇴직이 60이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50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을 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퇴직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0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지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겁니다. 즉, 50살은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나이가 이 50살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좀 알아서 이 하늘의 뜻을 알고 명을 알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네. 이 100세 시대는요 정말 길죠. 내가 이 새로운 세월만큼 이 5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은퇴를 합니다. 어, 은퇴 시기에 그런 이제 고민이나 걱정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자가 내일은 패자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득권이란 단어 있잖아. 이런 기득권이란 단어가 앞으로는 국어사전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중년들 생존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또 성공해 갈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150년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냐면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여기 가려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 키워드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이요 무려 2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이 담긴 논어은요 하기편에서 요할편까지총 이제 20편으로 되 있는데 이 편은 각 이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장이 총 50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저도 가끔 글은 잘못 쓰지만 글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잖아요. 여러분도 글을 쓰면 그렇게 쓰시겠죠. 자, 논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제1장 하기 편첫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한 시대에 우리 중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 한문이 좀 낯설죠? <웃음> 무슨 뜻이죠? 배우고 때때로 익혀라라는 뜻이죠. 논어에서이 가장 중요한 첫 문장 당연히 이제 앞에 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첫 문장 중에 첫 단어가 뭐죠? 네, 바로 학입니다. 배울 학이죠. 즉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고속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 다인의 말대로 끝까지 생존하려면.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하는 방법이 바로 배움. 끊임없이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움으로 끝나면 되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답이 있죠. 첫 글자하고 첫 단어. 이0 빼고 여기 습 있죠, 습. 바로 이제 익힐 습이 있는데요. 이 습은 단순히 이제 배우는 것을 넘어서 행동과 실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배워서. 꾸준하게 익히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나의 스칸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존을 넘어서 성장하고 꾸준히 성공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 잖아요 저와 같은 이제 유튜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에, 제가 2년 전에 만난 분이 계신데 올해 73살이십니다. 그분도 유튜브를 작년 말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블로그도 운영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800명 정도가 되는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70대 중반에 블로그도 운영하기 힘든데 어, 세상이 이제 다 영상으로 보다 보니 또 유튜브를 배워서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단톡방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리더로서. 또 이분이 2년 전에는 책도 냈어요. 올해 또 책을 한권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분이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매달 최소 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매년이 아니다자 이분은 지금 이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네 바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이죠 공자님 말씀대로 이분을 보면서 나이가 50이 되든 또 60이든 70이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생 후반전을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 두고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일 마지막에 뒀겠죠 네. 제일 마지막 편, 그 요할 편,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왜 논어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자, 그 전에 이 뜻이 뭘까요? 여기 나온 대로, 부지연, 무의지이냐. 즉,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이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를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자,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기죠?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대화를 적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아니면 그 외에도 아, 오늘 직장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요 대학 교수인데 사업소도 크게 성공하셨어요. 이분은요 누구든지 한 번만 만나면 이분의 매력에 완전히 싹 빠져듭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돼요. 이분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한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까요? 그 무기는 바로 경청입니다. 그것도 그냥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으면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세상에 오로지 나와 상대 두 사람만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제가 하는 말을요. 오감으로 완벽하게 집중해서 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이 그이미까지 이해하고 저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한 번만 만나게 되면 요 매력에 싹 빠지게 돼요.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적극적 경청 때문에.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문해력의 부족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해력.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제 독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은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상대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 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자,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이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책을 통해서든 또 사람을 통해서든 한 번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배우고 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소통의 수단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로 천미 밑을 감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죠. 말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평생 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죠. 또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합니다. 결국,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천명. 지금 이제 50을 말하는 나이죠. 하늘의 명을 알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50의 은퇴에서 많은 분들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살면요, 성장이 아닌 후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찰스 다인이 말한 끝까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자,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강한 종보다 똑똑한 종보다 살아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죠? 그두 번째가 바로 학이 시습지. 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내 습관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부지연, 무의 지이냐. 즉, 소통의 능력이죠. 이를 위해서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경청, 두 번째는 문해력. 자, 경청은요, 태도의 문제이고요. 문해력은 배움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해낸다고 하면 올해 104살 되신 김형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교수님처럼 100살이 넘어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 여러분의 성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감사합니다.